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체험해볼 곳은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입니다. 네, 고용씨. 네. 국제시장 하면 뭐가 유명하죠? 다양한 먹거리랑 또 부제시장 아니겠어요? 정답. <웃음> 그럼 저희 먼저 부제시장부터 가봐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뿅. 뿅. 안녕. 됐어요? 우리 거기 시장 가가지고 네. 못살 거잖아요. 네. 거기서. 누가 더 감각이 뛰어난지 패션 대결하는 건데 자신 있어요? <웃음> 자신 있어요라고 했어요 지금 나한테? <웃음> 그러면 우리 대결해요. 오케이 오케이. 이긴 사람이 이따 먹거리 때 먹거리 사주기. 오케이. <웃음> 아니 제가 아까 봤는데요, 네. 천 원짜리도 <웃음> 엄청 많아요. 진짜요? 네. 천 원짜리 옷이 있어요? 네. <웃음> 네. 어, 봐봐요, 여기도 다천 원이고, 이거 보영 씨 스타일. <웃음> 심지어 페이크. 브랜드예요 어, 이 치마 어때요? 살짝 격성이 느낌 나는데, 그죠어 괜찮은데? 아, 근데 제 어. 맘에는 안 들어요 음. 근데 여기 진짜 예쁜 거 많다 어, 이거 보영씨잘 어울리겠다 이거 서원씨잘 어울리겠다 전해가 아니죠 <웃음> 우리 여기 도착했으니까 네. 대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값내기밥값내기 밥값 내기. 일단 먹거리때 사주기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자신있어요? 자신있죠 자신 오케이 바로 시작해요 그러면 오케이 긴장하세요 저 이렇게 사는게 나을까요? 이렇게 사는게 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예. <웃음> 네 저희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제가 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네. 막내 피디님이판단해주시면 공정하지 않을까 아 좋죠 좋죠 막내 피디님 저기 보이시죠? 네. 자 누가 더 괜찮은가요? 조영씨 <웃음> 고마워요 제가 이긴다고 했죠? 빈티지샵에서는 제가 승리했습니다 <웃음> 아우 잘 먹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뾰로롱 왜 이러는 거예요? <웃음> 조은 씨, 네. 부산에서 비빔당면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저도 그 소식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그거 먹어요? 어? 딱 여기 파는 거 같은데? 어? 그럼 가요, 빨리 가.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네, 먼저 나온 음식은 비빔당면 네. 군만두, 네. 떡볶이, 유구, 주머니입니다 아, 다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 처음 먹어봐요 저도 처음 먹어봐요 그래서 너무 떨려요, 지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죠? 드세요? 이빨? 매콤한 잡채 매콤한 잡채? 제가 잡채 진짜 좋아해요 음. 저는 이것도 부산에서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저는 유부초밥 밖에 몰랐는데 유부주머니가 있을 테니까요 테니까. 음 <웃음> <저는 생각해. 웃음> 뜨거운데 참고 있는 거 아니죠? 맛있어서 눈물이 나요 <웃음> 고였어 저희가 이제 국제시장이랑 깡토시장 갔다 왔는데요 어떠셨어요? 어... 저는 일단 너무 맛있는 음식으로 지금 제가 채워진 것 같아서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옷들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어서 오늘 제만족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다 좋았지만 네. 만약에 커플들이 이런 곳에서 데이트하면 아, 어떨까 진짜 좋죠 네. 근데 저는 솔로예요 <웃음> 조씨할수 있어요. 괜찮아요. 좋네요. 네, 내볼게요 다음엔 꼭 여자친구랑 오시고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